아우.. 맛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여기? 뭐삼 여기 우리 집 아닌데? 왜나한를 끼고 있어? 내려가보도록 합시다 <웃음> 내려가도 되는 걸까? 그치?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지? 아휴 추워 쟤 때문에 이게 뭐라 왜? 네? 쟤? 설마 내 얘기하는 건가? 집안에 구멍이 있어 어 저, 저기 누구세요? 뭐야 일어났어? 누구세요? 제가 물을 말인데요 내가 더 궁금한데 누구세요? 난 팽이야 그 그렇구나 아니 근데 누군데? 나? 난 양이 난 양이지 양이? 응너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너야말로? 키도 엄청 크네. 아, 멋쓱 <웃음> 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웃음> 너가 좀 작은 것 같다. <웃음> <웃음> 여기 산타 마을 52번지야. 알고 있어? 아니, 산타 마을? <웃음> 응, 야, 산타가 어딨어? 세상에 무슨 소리야? 산타가 당연히 있는 거지. 뭔 소리야? 세상에 산타가 어딨어? 응? 얘, 이상한 소리라 하네. 응, 얘가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하네. 산타님은 분명히 계신다고. 응? 뭔 소리야? 그것보다 네가 우리 아! 불뚝을 부수고 떨어졌어 이것 좀 봐봐 내가 언제! 난 기억 안 나! 네가 부쉈어와안 뭐 그랬어! 이거 어쩔 거야 내가 안 했다니까? 너 때문에 추워 죽겠어 아니... 그러면... 수리공을 불러 <웃음> 응 너무 뻔뻔하다 <웃음> 넌 어디서 왔어? 나? 난 우리 집 우리집이 어디야 <웃음> 우리집이 원래 우리집이어야 되는데 여긴 도대체 여긴 어디야? 여긴 우리집인데? 그니까 나왜 여기있어? 네가 그... 하늘에서 떨어졌어 에? 왜? 이것이 바로 깨어나 보니 다른세상에 어쩌고저쩌고 두둥 탁! 바로 야. 그건가? 내가 왜... 라노벨 속의 주인공? <웃음> 너 집에 돌아갈 방법은 알아? 어... 여기가 어딘데요? 역시 여기 혹시 카카오택시 되니? 당연히 그게 뭔데? 응? 너 카카오택시 쓸줄 몰라? 여기 핸드폰 없어? 뭐야? 카카오? 핸드폰이 나, 뭐야? 나 지금 핸드폰이 없어 주머니에 너거 너거 핸드폰 좀 줘봐 핸드폰? 그런 건 없는데 응? 너집 핸드폰도 없니? 핸드폰이 뭐야? 다른 애들은 핸드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뭔 소리야 이거 없다 진짜 미쳤나 보네. 여기 무슨 총구석인가 보네. 보네. 미쳤나 어? 봐. 이게 뭔 총구석인가 봐. 어? 그 산타 믿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총구석이네 완전. 어? <웃음> 어떡하지? 야, 아니 근데 내가 왜 갑자기 여기 있는 거야? 나 분명히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네가 우리 집 벽을 부수고 떨어졌으니까 내 침대에서 재웠지. 아 돌려줘야! 나 집에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제... 돌아갈 방법을 찾을지도 몰라 너 자꾸 이상한 소리해 산타님은 있다니까 뭔 소리야 산타 어딨어 아, 진짜로 있어 산타님이 없는 세상에 있다고? 그게 더 말이 안되는데 아니 산타? 그럼 산타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우리 산타님은 지금 돌아가셨어 뭐? 돌아가셨다고? 뒤졌다고? 기졌다니 돌아가셨어 그렇구나 근데 새 산타님이 오신다면 그건 뭔 소리야? 지금 산타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새로운 산타님이 오시는 건 당연한 얘기지. 음, 세대 교체? 그렇군. 음. 근데 너 잠옷 말고 입을 옷은 있어? 아니, 당연히 없겠지. <웃음> 핸드폰도 없는 걸 나? 어떡하지? 너한테 맞는 옷은 우리 집에 없는데. 새 옷을 사러 가야 할것 같아. 어... 좀 은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음... 너... 별 조각은 있어? 크게 뭐야? 돈이지 돈! 별똥별? 아니, 별 조각!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웃음> 거 뭐지야? 뭔 소리야! <웃음> 야, 조그만 게 손이 맵다! 어? <웃음> 아... 씨, 땡지마! 무슨... 추모제 예의가 아니지... 오늘은 산타님 추모제 날이거든... 아 진짜 뒤진거였어? 아니 돌아가셨다니까 <웃음> 아니 산타가 이름이 산타인가봐 뭐 김산타 이런 사람인가? 산타님이 산타님이지 너 어, 이거 뭐야? 야그 이거 뭐야? <웃음> 응? 야 이거 뭐야? 태엽 예쁘지 않아? 오 깜찍하긴 하네 어. 음. 새 옷을 사러 가야될거 같긴 한데 아니 그 추모제 나도 가야되는거야? 당연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가야돼 그래? 음... 참나 아니 뭐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 아, 돈도 없으면서 아, 참나 돈딱 무시하는 거야? 근데 너는 키가 커서 가구 사용하기 되게 편하겠다 그치? 아니 근데 애초에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작은 거니? 아니 우리 요정들은 다 작아 근데 왜 가구는 사람이 쓰는 거랑 비슷하지? 이상하네 산타님 사이즈에 딱 맞춰져 있거든 음~~ 헐 여기가 옷가게야 잠깐만 no. 어? 뭐야? 문이 어디야? 아 이쪽이야 이쪽 어어어 어, 어, 그래 여기 구경해도 돼 오~~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똑같은 옷이 많아? 야 너네 되게 획일화된 회기라된... 패션 어쩌고 저쩌고구나 역시 이래서 총통맨이 이래서 안돼 응. 어? 여기는 산타님 옷가게야 어? 산타 옷가게라고? 그럼 너네 옷은? 우리 옷가게는 없어 그럼 너네는 옷 어떻게 입어? 지금 입고 있잖아 이거 밖에 없어 뭐야 이거 다 단볼 신사야? 대박 덜덜 우진장 검소하고나 보이 옷가게 어? 주인 옷걸이 씨야 <웃음> 이름이 존나 웃기네 야어 뭐야 나는 가지다 아니 뭐, 뭐 이딴 옷이다 했어? 뭐야? 오늘은 추모제라서 돈 종류밖에 없나보네 뭔 소리 하는거야!!! <웃음> 제대로 된 옷이 잖아 이게 제대로 된 옷이지 뭐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나 돈이 없는데? 아, 그냥 나 잠옷 아, 입고 갈게 아니 나 잠옷 입고 갈게 잠옷 입고 갈게 잠옷 입고 갈게, 갈게. 아니 아니야 저런 옷을 입으니 잠옷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웃음> 아니야 나 <웃음> 잠옷 입고 갈게 아니야, 옷이 아니야. 저게 뭐야 아니야, 나 그냥 이거 입고 갈게남스럽게 무슨 야, 이거 야, 엄청 야, 정장 야. 같아. 어, 이거 정장 같은데? 완전. 어, 어, 음, 아니, 아니, 어. 어, 그렇게 어. 안 야, 이거 이거 이거 입고 이거 이 가자 거 어, 이거 가자, 가자, 이거 입고 자자 가자 이거 이거 이와많이 주네. 아이답많이 주는데요? 아 대답 이지않거요거이밖에 없네. 아옷 골랐으면 거이실 가서 갈아입어. 야 옷이 이게 뭐야? 아니 근데 그럼 이왕 이거 두개다살수 없어? 그렇게 두 개를 다 입고 싶다고?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면 좋지 여기 여기는 입어보는데 없어? 야 돈도 없으면서 하나만 골라 아니 이거 입어보고 살수 없냐는 거지 그게 아니라 no. 두개 중에 하나 입어보면 안 돼? 안돼안돼아그기게어어아 no. 아, 졸라 어이없네 아 옷이 존나 좆같아 근데 이거 아 여기 대가리가 뚫려있구나 나 대가리 안 뚫려있는줄? 아.. 좀 끔찍하네 진짜 <웃음> 이게 뭐야? 어? 나는 가지다에 조같이 생겼잖아 조, 너조이 뭔지 알아?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조같이 뭔지... 생겼잖아! 그게 뭔지 모르겠어 존나 조같이 생겼는데 아 진짜 멘지 욕할 것 같기도 그혐이네 <웃음> 진짜 응? 어? 나이스 <웃음> 야 정말 잘 어울린다 야 근데 이거 왜 잠옷 잠옷 거시기에 입혀지냐 이상한데 이거? 어? 여기다 입는게 아닌가? 아 이걸 이걸 빼야되는구나 아, 아 그래 딱이야 딱아 이게 뭐야 산타님이 생각나네 산타가 이딴걸 입고 다녔다고? 산타님이 좋아하시는 옷이야 완전 개 변태 아니야? 테라니. 완전 또이 새끼네요 어떤 이런, 이런 옷을 입고 다니냐? 잠옷가수증 <웃음> 나중에 갚도록 해아 그래 아, 안 갖고 튀어야지 키키키키 <웃음> 이제 혼자 한 말이라서 이건 팽이한테 안 들려요 키키키 응 이거 안 갖고 튀어야겠다 응. 어차피 집에 갈때는 어 나중에 어 그냥 치면 되지 근데 너 이름이 뭐야? 나? 너 바보구나? 내가 응. 아까 그 양이라고 했잖아 양이야 이름이? 응 어, 어 이쪽은 <웃음> 태엽가게인데 아니 아니 사실 내 풀네임은 어... 내... <웃음> 아니, 아, 아니, 말 아니 말 풀네임은 말 브리트니... 브리트니 듀헨량점라인데 <웃음> 냥을... 그냥 량이라고 부르면 돼 <웃음> <웃음> 그래 내아 이쪽은 태엽가게 진정한 인형은 태엽을 찬다 발로 차 사커 발로 차 키키 너를 응. 내가 차았어 내가도 진정한 요정이니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나도 이제 진정한 요정이 될수 있니? 옷각의 no. 앞쪽은 도서관이야. 나중에 한번 가봐. 재밌는 거 많거든. 어 저기가 도서관이야? 여기? 응. 어 대박 돌 근데 너만 아, 그리고... 먹니? 나도 밥좀 주라. <웃음> 어 이거, 이거 먹을래? 배고파. 여긴 무슨 씨발 다 보라돌이 새끼들이야 뭐야 대체 왜 이래? 야가 그리고 이거 우리 말 지도인데 음. 가지고 있어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 이쪽으로 와 한... 그래 아니 밥도 그렇고 다 이상해 이말 진짜 이상한 듯 오늘의 추모대라서 뭐야 이거 우리 시체? 아니 대박, 우리 되게 무서운 마을이네. 응. 와.. 건물! 야.. 이거 무슨 약간 그.. 르네 뽕뽕 그런.. 약간 그런 시대의 약간 건물 같다. 여긴 미술관이야. 아.. 탱이 기빨인다. 음. <웃음> <웃음> 빼옹아! 어.. 응? 뭐야? 야, 양아, 야, 이쪽은 빼옹이야. <웃음> 빼옹아, 이쪽은 개야. 양이라고 하네. 에? 나개 아니오? 고양이거든? 오, 어, 너어 특이한... 반가워 <웃음> 나는 어. <웃음> 나는 브리트니 드 점레 햇양이라고 해 편하게 양이라고 불러. 어 그래 양아 어 근시 양이야. 특이한... <웃음> 어 그래 빼고 어, 어. <웃음> <배움아, 웃음> 나 꽃을 가지러 온실에 좀 가봐야 되는데 양이 데리고 주점에 좀다녀와줄래 <웃음> 꽃주. 아 그래 알았어. 갈까 뭘 가. 쟤다 버려가는 거야? 와 <웃음> 의리 좀 아니지. 좀... <웃음> 생이가 일이 있어서 음, 그런거지 어, 나는 이가 있는데 키킹 <웃음> 나 커피 마실건데 너도 커피 마실래? 어 그래? 야 근데 너 이거 조류가 커피 마셔도 돼? 아 나는 이 커피를 마셔야 생활이 가능해 아 그래? 응 얘도 이걸 하고 있네 너 에스프레소 먹을 아메리카노 먹을래? 난 아메리카노 핫초코, 핫초코 같은걸 두가먹는다 그에 그래, 그럼 아메리카노 응 아. 오, 아, 아 저기요! 뜨거운 아! 아메리카노를 주면 어떡해요! 아 왜... 아, 겨울에... 이 추운 날씨... 아... 하, 뜨거운 진짜. 걸 마셔줘야지 세상에, 진짜... 어... 어이가 없다, 진짜... 어? 아, 진짜... 아이, 차가운 아메리카노는 없어? 아, 여긴 그런 거 없는데? 아... 진짜 이따가 맛있게좀 시킨 다음에 먹지 뭐아 어, 그래 그래 어. 주점에 가야 된다 그랬지? 응뭐 근데 주점에 어. 왜 가는 건데? 아곧 추모식이 있어가지고 음식 준비해야 될때페이가 어, 일이 많아서 너한테 맡긴 건가 봐 어? 잠깐만 아 근데... 여기 되게 예쁘다 어? 오지 응? 여기 됐다 예쁘네 응. 어. 이제 내가 뭘 하면 되니? 아 위층에 소금이란 친구가 있을 건데 걔도 같이 데려가자. 어? 주점에? 응응. 응. 여기는 뭐야? 카페야? 여기는 1층 카페고 위층에 미술 전시관이 있어. 음. 미술 전시관? 야 이거 뭐야? 여기는... 이거 뭐야? 음? 누가 그린 거야 이거? 음, 글쎄. 어 글쎄. 뭐야? 소금이가 그렸나? 그래? 오잘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에이. 에이. 소금아! 소금 소금 오... 야 뭐야 얘가... 얘가 좀 그림 좀... 쉬이. 오 그림 좀 그릴 줄아니야섯 개나 본데? 소금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안녕! 너 아, 졸고 있니? 어. 대박 돌돌 아니 내가 가지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내눈 앞에 가지... 이, 이 꿈인가? 아... 아니 무슨 어, 소금아 거야, 지금. 어, 어... 지금 어! 어! 너 굉장히 어. 무례하구나! 어? 아. 뭐지? 행인에 떨어진 그 친구야. 아! 어, 행인이라고 한대. 옷을 이런 걸 입어가지고 못 알아봤네. 그니까 맞아. 내 말이! 야 너야가 너 너좀뭘 아는구나? 야 옷을 못뭐 이딴 걸 쳐입냐 산타는? 어? 아니야 뭐?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데? 무슨, 무슨 소리야 뭐? 왜 이딴 걸 입냐면서 방금 그랬잖아. 내가 언제? 방금 그랬잖아. 산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가지 오인데 내가 그랬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참나 이거. 뭐? 아 참나 응. 아 그래서 뭐 어디 간다고? 어디가? 팽이가 응양이를 주점에 데려다 달라고 하고 나한테 맡기고 왔거든 아 그래? 어, 참네 그... 그래서 주점에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아니 근데 주점에 맞아? 지금 왜 가는 건데? 추모식 어? 음식 아, 음식을 준하러아 응. 아, 추모식 음식을 준비한다고? 아씨 <웃음> 아부랄 아, 왜?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응. 무슨.. 무슨 말? 어, 씨, 부랄. 응. 아, 그게 감탄사야, 감탄사. 와, 아 이런, 이런 의미지. 어, 어, 어. 아, 오케이, 어, 어.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가자, 가자, 그러면, 주소 가자, 가자. 응. 와, 씨 부랄! <웃음> 와! <웃음> 와, 씨 부랄! <웃음> 와, 씨 부랄! <웃음> 와, 씨 부랄. <웃음> <웃음> <웃음> 이거 히히히히 착착 히는다 그렇지. 봐봐. 응. 내가 이히탄사히탄사 이거 우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데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 말이 뭔지 알아들을까 모르겠아데 그러니까 너는 약간 응. 좀 약간 좀 예술적 소양이 있는 히 같아 보이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 그리고 여기 습디. 여기 인형 가게인데 너 가본적 있니? 아니? 난 여기 처음 와보지 아 그래? 음. 그러면 나중에 시간 있을때 한번 구경해봐 여기 귀여운 인형 되게 많거든 음, 가자! 그래 그치? 시브라이 시브라이 시브라이 아 어, 근데 그것 좀 어감이 이상한데 어디? 어디야 일로와 일로와 어디 어디? 여기로 가야지 시브라이 시브라이, 시브라이. <웃음> 이거 되게 신난다. 지브라! 지브라! 저기 앞에 보이는 빨간 지붕이 주점이야. <웃음> 아, 야 이거. 와, 너네도 곧 크리스마스인가 보구나. 크리스마스야, 뭐, 크리스마스지.